안녕하세요. 고근입니다. 오늘 저희 캐몬에 어, 겨운에 준비한 새 카라반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. 지금 요 컨스트럭탄 콘도로 모델이고, 어, 색깔은 지금 화면상으로는 이 블루 색상이 조금 진하게 보이실 수는 있는데, 되게 옅은, 옅은 색이에요. 파스텔 톤의 이제 위에 크림 화이트와 이렇게 블루 톤의, 파스텔 톤의 색깔, 이렇게 투 톤으로 되어 있고, 내부도 이제 리스토어가 완료가 됐어요. 이제 타프는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, 지금 옆에 이 바이오드 모델과 더불어서 요거는, 이것도 거의 세팅은 완료가 됐고, 오늘은 이제 요거만 보여드릴 거예요. 콘드로 모델이고, 어, 두개 모델 당 워낙 희귀한 모델이다 보니까 저도 가져오는데 참 힘들었는데 어, 모양도 3m 짜리에요 이게 그래서 아기자기하니 너무 예쁘죠 문은 이렇게 돌려서 여실 수 있고 저희 시그니처죠 토글 스위치를 이렇게 켜시면 내부가 자, 이런 식으로 안에 이제 침대 공간과 이제 소파 공간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다른 카라반이랑은 다르게 요거는 이제 상부는 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특이한 거는 천장에 해치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. 어, 이렇게 소파에 앉으셔서 천장을 보시면 별을 보실 수 있고 베드 쪽에도 이렇게 누우셔서 하늘의 천장을 보실 수가 있는 해치가 원형으로 두 개가 이렇게 위치 해 되어 있고 어 기존에 저희가 세팅했던 완전 우드톤이랑은 다르게 요 밝은 색상의 멀바우를 이번 카라반에서는 아예 안 썼고요 고무나무 재질의 화이트와 톤이 잘 맞는 어 상판을 이용해서 조금 산뜻한 분위기를 냈어요 그래서 상부장은 이렇게 이쪽은 기존 은 그대로 살렸고 원래는 이제 이런 제이 색이었죠 나무색을 화이트로 실을 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12V 등들은 다 제거를 하고 이렇게 이쪽은 스윙이 되는 침실등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, 어... 무드등을 설치를 해서 분위기를 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이제 선반, 요 이제 물건들이 원래 여기 있는데, 오늘 이제 에어컨 설치하느라고 잠깐 빼놨고요 선반이랑 여기도 앉으실 수 있는 자리, 이렇게, 그리고 이쪽에 소파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, 여기서 이렇게 밖을 보시면, 전면에 이렇게 바로 산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옆에 뭐 막히는 거 없고 전방에 뻥 뚫리게 아침에 일어나면 산속에 온 듯한 분위기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예쁘죠